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미리어드의 대표 현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확장제품 브랜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서 알아본 브랜드 레버리지 시 신제품의 개발기획부터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브랜딩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로 유명한 샘소나이트는 프리미엄 라인인 블랙라벨을 출시했었지만 실패한 반면 이후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레드라벨 출시 후에는 고객층 확장에 성공한 케이스로 꼽힙니다. 이러한 블랙, 화이트, 레드 등의 라벨 컬러로 수직적인 확장을 통해서 타겟 고객층을 확장하는 경우는 패션계에서는 이미 빈번한 라인 확장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포화상태에 이르른 식음료 서비스 업계에서도 기존 메뉴보다 고급화한 프리미엄 매장 신설을 시장 경쟁력 강화의 포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획득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기존 브랜드를 레버리지하는 방향으로 신제품 브랜딩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브랜드 아키텍처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아키텍처란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 특정 제품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제품과 브랜드 관계 사이에서 올바른 질서와 위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브랜드가 성공했다고 해서 또는 후속 신제품에 단순히 기존 브랜드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모두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샤오미나 카카오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기존 브랜드에 성공해서 업의 본질을 재정의하면서 방향까지 바꿈으로써 훨씬 더큰 브랜드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인 확장 또는 브랜드 확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드는 브랜드부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브랜드 아키텍처의 기준과 요소를 미리 검토한 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아키텍처의 목표와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아키텍처를 만드는 목적은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여러 제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거나 재편할 때 브랜드나 제품 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함으로써 비용 효율성과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레버리지 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여러 제품이나 브랜드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그룹화하고 서로의 위계를 구조화한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로고, 패키지 등의 표현물도 고려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각 브랜드의 역할도 유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랜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평적인 확장입니다. 수평적 확장은 우리가 흔히 기업 또는 그룹사 브랜드를 기존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기업이나 그룹사의 핵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 확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꼭 대기업 그룹사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핵심인 명품 패션 브랜드의 경우 구찌나 엠프리오 알마니가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한 공간에 커피숍 사업을 전개하거나 에르메스가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하기 위해 아트 갤러리와 홈 컬렉션까지 전개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사업을 다각화하지 않고 단일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좁은 범위에서의 확장을 실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스마트폰 S 시리즈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블릿 PC로 확장한 탭 시리즈까지 전개하고 있고요. 장수 브랜드이자 제품인 롯데푸드의 돼지발을 콘 타입으로 확장한 돼지콘이라든지 해태제과의 홈런볼을 아이스크림 형태로 바꾼 홈런볼 슈아이스를 출시한 것 그리고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동일 형태의 용기를 적용한 딸기맛 우유로 다양화하는 경우는 식품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 레버리지 방식이죠 둘째, 수직적 확장입니다 수직적 확장이란 모브랜드의 수식명을 붙이거나 시리즈화 함으로써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신상품의 가격 포지셔닝을 기존 상품보다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스키 브랜드가 컬러 레이블을 붙이거나 자동차 모델명을 알파벳이나 숫자를 조합한 시리즈 브랜딩으로 소비자들이 세분화된 가격 포지셔닝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직적 확장 시에는 상품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인식의 혼선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 훼손을 야기하지 않도록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네이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전략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제품에 따른 브랜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확장 제품 브랜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